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그 오늘은 어, 머리가 초보 미용사분들도 좀 배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식구도 편하면서 우리 미용사들로서는 좀 약간 편한 스타일이죠. 원래 반삭으로 오셨어요. 반삭으로 오셨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완삭을 밀어 달라고 하는 걸 제가 조금 한번 만류를 해서 다른 스타일을 한번 왜 초보 미용사분들도 좀 많이 볼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흔치 는 않아요 원래 짧은 머리 완전 바싹, 바싹 미는 머리는 좀 흔치 않으니까 한번 볼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좀 얘기도 해봤고 그래서 어, 흔쾌히 또 어떻게 허락을 해서 제가 해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이거 자를 거야 머리를? 자를 게 있어? 어떻게 아 맞아. 오늘 완삭하려고 <웃음> 왔어 <웃음> 자를꺼야 머리를? 자를게 있어? 어떻게 아 자? 오늘 완삭하려고 왔어 <웃음> 네. 완삭 이거 미는거? 네 그냥 다 밀려고 더하고 그래도 이렇게 자르는데 한번 다른것도 잘랐다가 아한번 어? 보고 그지한번 보고 해봐 알겠어요 이대로 못살수도 있어 <웃음> <웃음> 일단 한번 보고 어? 네 형이 한번 그럼 좀한번 머신 스타일로 스타일을 한번 창조해 보고, 이거 어차피 이렇게 자르기도 힘들고, 저렇게 자르기도 힘든데, 그냥 싹 밀면은 상관없지만, 어? 그래도 약간, 이, 밖에 돌아다니면 못 돌아다녀. 어? 힘들어. 그래서 각 잡고, 여기 일자로 각을 잡고, 그 다음에 이 라인 좀 만들어서, 이렇게 약간 해병대 스타일로 한 번, 어? 어? 그냥 멋있는 해병대 막, 이렇 일반인 이렇게, 어?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잘라보자. 그래서 안되면밀자고 <웃음> 알겠어요? 인생 뭐있냐 <모이냐? 웃음> 네, 오, 좋아. 그리고 딱 스크래치 하면 파면 되잖아. 멋있게. 뭐이런뭐해동게스타일이지 보다, 어? 약간 좀. 내 머리. <웃음> 네, 이게 그 전에 길었던 머리라서, 어? 네. 두피가 하얀거야. 어때? 어때? 어? 괜찮아요. 이것도 라인 좋지?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라인을 빼봐서 한번 보자. 그냥 막 자르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미고하니까 시원하긴 하지? 좀 어색하죠. 누가 보면 이때 하는 줄 알겠는데. 나이스 어른에 나이스 어른해. 이렇게 치고, 네. 뭐, 스페래치더팔 수도 있어. 아, 진짜요? 응. 어? 그, 나쁘간 데마다 라인이 나오지 이게이이게나이게이이쁘이이이 미용실 용어로는 클리퍼라 하면... <웃음> 그래. 네.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하다보면, 내 나름대로는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음. 어, 어, 좋다. 오늘 이가 이렇게 다 밀라 그랬잖아. 어? 그 <웃음> 다음에 어? 이런 라인도 좀따지고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허허야 아니 그냥 하는 거. 뭐... 이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리고 그리고 차이가 <웃음> 엄청 심하구나. 허허허허허이허게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어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어. <웃음> <장난하냐? 웃음> 잘르는 잘르는 건데 옆에부터 다 정리해놓고, 어? 음, 오케이. 아, 어, 깔끔한 마음으로. 내가 여기서. 그 조금만 더 누르면 어? 예, 네. 소라인 잡히는구나 잡혀 이거. 내가 조금만 마음이 삐뚤어 먹으면 그냥 끝 몰라? 여기는 거야 어때? 어 그림 그리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지금 밑에 바닥은 1mm 정도인데 아 1mm 정도인데 이, 이 라인을 따는 이거는 0mm야 아 진짜요? 아, 그래서 라인이 잡히는거야 아. 그치? 뒷머리가 좀 납작하네. 예, 네, 저, 구이안 이뻐갖고. 머리 자르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면서 자르는 게 오랜만이네. <웃음> <웃음> 어? 완삭안 시킬라고 아주. 아 미치겠네. 어? 민상 안 시킬라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도 어차피 시원하게 자르는 게 <웃음> 맞으니까 너 원하는 건 그거니까 이렇게 자르는 것도 시원해. 음. 음. 예, 나가. 안 쳐다봐 꼬맹이지 알고. <웃음> <웃음> <웃음> 지원하긴하지 예, 아유. 네? 색다른... 아 색다른 어우깔끔하다까는보 <목소리> <목소리> 내가 이발 자격증을 빨리 따야지. 예. 어? 칼로 막기도좀 면도 좀 해보고 싶어. 깔끔하게 아. 우리가 아직 면도기를 못해서 아. 수있데 이를 따자고 다 체오 깔끔하게 깔끔하지. 네. 넌 해줘. 아 응. <웃음> 어... 일단 어떠세요 머리 괜찮아? 어예 이쁜데요? 이게 훨씬 낫지? 네. 예. 그래 너무. 미석... 어 너무 두 개를 같이 한다 그러면 어? 내가 봤을 때두 개를 같이 이렇게 다 따고 그러면 조금 좀 난해지는 게 있지. 근데 지금 이거는 좀 약간 깔끔하잖아. 네 이걸로 이걸로 끝내자고 알겠습니다 어, 뭐든지 이게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어느정도 깔끔하게 끝내야지 이거 저거 또 파고 파고 이러면 어, 별로 안이뻐 이렇게 좀 라인을 깔끔하게 쳐주면 어, 깔끔하게 끝나는거야 어,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고 깔끔하네 저거 라인도 좋고 <웃음> 네 어,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라인도 요거 하나만 파가지고 하자고 너무 많이 파면 좀 약간 파져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다 가 뚜껑 탁 엎은 것밖에 안보이다 아, 어. 오케이. 예쁜데요? 어, 깔끔하지? 아, 어, 일단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어, 이 머리는 제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 이 라인 따는 것도 관건이고 이 라인 잘 따셔야 되고 너무 문질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따면서. 막 이렇게 문질면 안돼요 살짝 따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그 스타일 자체가 약간 밑에 라인이 그라데이션이나 이렇게 밑에 빠싹 쳐가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빠싹칠때그그 그 느낌을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연습을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좀빠싹 밑에 이렇게 착 치면서 살짝 올라가는 거 근데 뭐 6mm도 괜찮고 처음에 6mm, 6mm, 그 다음 밑에가 4mm, 그 다음에 뭐 2mm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라데이션을 형성시켜주면 아무래도 좀 깨끗하게 또 하드하게 쫙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일단 신경 써서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 라인 딸때이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위험한 부분이 너무 문질리지 말라는 거 약간 그리고 약간 얇지만 좀 두껍게 살짝은 두껍게 파주셔야 나중에라도 깨끗하게 더잘 보이니까 음, 그거를 좀잘 생각해서 머리를 잘라보시는 것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유익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